이걸 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안무를 난이도 높게 짰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시크릿 스토리잖아요 혹시 그 무대를 보고 영감을 받았을까? 순간적으로 입맞추는줄 알았어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아의 재앙 진아입니다 이번 여름에 다이어트 댄스로 이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유산소 확실하게 활활 태우면서 라인까지 이쁘게 잡아주는 그런 댄스들로 꽉꽉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번 아이즈원 환상동화 안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추는 멤버들은 굉장히 빡세겠죠 지난번에 아이즈원 피스타 영상을 찍을 때 댄스 부분을 너무 적게 찍고 넘어가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댄스 포인트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 포인트 환상동화 영어 제목이 Secret Story of the Swan인데 수완이 있어 근데 숨겨진 백조 이야기 백조 하면 항상 팔팔 팔 날개짓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이번 환상동화에서도 팔동작이 굉장히 돋보여요 수완수완수완할때 밑에서 팔을 젓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시작할 때그 다이어트에 진짜 좋다 라인 잡기 최고의 댄스다라고 한게 날개짓을 할때 되게 힘들게 해요. 날개짓을 할때 진짜 한번 꺾고 꺾딱꺾딱 되게 분절해서 분절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힘들게 꺾어서 안쪽 팔뚝 살을 다딱딱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여기에다가 다리, 그리고 팔을 크게 크게 휘두를 때는 다리도 같이 동작들이 꽉꽉꽉꽉 채워져 있는데. 어 이걸 보고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안무를 난이도 높게 짰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시크릿 스토리잖아요 왜 우리가 백조 얘기할 때 백조는 물 위에서 보면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는 막 미친 듯이 막 발버둥을 치고 있고 물길질을 하고 있다고 회음을 치고 있다고 그런 비유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 양면을 다 보여주는 그런 안무 같아요 그래서 손원수원수할때팔 휘젓는 것도 이게 밑에서 왔다 갔다 저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아한 윗모습과 뭔가 처절한 아래 그 발보둥 그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하면 안무는 우아함과 그 우아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처절한 과정, 치열한 노력 이런 게 같이 담겨 있는 그런 안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형. 아이즈원이 멤버 인원 수가 많잖아요. 이 많은 인원이라서 가능한 대형들을 잘 활용했어요. 전체 멤버들이 다 같이 출때는 요렇게 돼 있거나 요렇게 돼 있거나 요런 삼각형 베이스 대형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네. 다 같이 하는 대형에서는 그 정도? 특징적이었고 전체적으로 더 많았던 거는 멤버들이 쪼개져서 만든 대형이었어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할수 있는 대형도 있는데 인원수 때문에 대형을 만드는데 제약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두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서 대형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활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무대에서 여백도 생기고 하면서 좀 정신 사납다거나 좀 보는데 너무 눈이 돌아가서 뭐가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안무가 빡세니까 멤버들 입장에서도 쉴수 있는 잠깐 숨 돌릴 수 있는 타임? 그게 생겨서 되게 좋은 부분 같아요 세 번째는 멤버들의 댄스 합.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 명의 멤버들이 이렇게 합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 저는 그 부분들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채연이랑 사쿠라 이 환상의 조합 이두 명이 같이 호흡을 맞추는 부분 그 다음에 예나, 랑 채연 그리고 유진이랑 히토미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두 명의 멤버들이 합을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 어우 너무 순간 집중력을 확 높여주면서 더 무대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예나랑 채연, 아이즈원 내에서도 춤잘 추는 멤버 두명에서 순간적으로 입 맞추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호흡에 굉장히 놀랐어요 네 번째는 표현력인데요 어.. 표현이 무슨 안무 리뷰에 들어가나? 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선도 춤이거든요 원래도 아이즈원은 이런 시선 처이나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무대는 좀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나눠 단위로 잘라서 보거나 배속을 느리게 하지 않아도 진짜 나눠 단위로 멤버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무대에서도 순식간에 그 표현을 이렇게 바로바로 뱉어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확확 확확 확 바뀌지? 어 그래서 이렇게 매력도가 이 춤도 멋있는데 이 표현력 때문에 매력이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증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거 빠지면 안 되죠. 댄스 브레이크. 댄브 브 댄브. 다섯 명의 멤버들이 댄스 브레이크를 했는데 채원이 센터고 그 다음에 은비, 예나, 채원 그리고 사쿠라, 사쿠라, 사쿠라, 사쿠라. 그 올챙이 웨이브 하던 사쿠라가 아니에요. 이 댄스 브레이크가 정말 파워가 폭발하는 부분인데 크게. 때려주고 그 다음에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이런 동작들의 연속이라 자기 신체 컨트롤을 되게 잘 해야지 할수 있는 그런 동작인데 튀기 쓰다가 갑자기 일정 포인트를 탁 하고 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쿠라는 보면 진짜 사쿠라 그 자체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여리여리한 멤버인데 이 여리여리 하면서 이렇게 뿜어나오는 이 에너지가 여리여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너무 깜짝 놀랐고 역시 또 은비랑 채연 원래 이 탄탄하게 뿜어내는 파워가 장난 아닌 멤버들이니까 이두 명이 주는 탄탄함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 뭐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아 진짜 이세명뭐이세 명이 뿜어내는 이 파워 정말 이세 명의 파워는 진짜 단단하게 잘 뭉쳐진 그런 파워 채원이도 하늘하늘을 보이면서 빵 때려주니까 또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멤버고 어, 이것도 댄스 브레이크 부분은 뮤직비디오에서 오~~라 싶은 게 있었어요 뮤직비디오에서딱 채연이 등장을 하고 뒤에 보름달이 떠있고 무대에는 물이 바닥에 차 있어요 여기에서 댄스 브레이크를 물을 막 튕기면서 한단 말이죠 멋지게 이걸 보고 떠올랐던게 어, 이런 무용 공연이 있어요 진짜 도계무용단인데 부퍼탈 무용단이라고? 거기에 피나우시라는 무용수 겸 안무가가 있었는데 대표작 중에 보름달 풀문이라는 그 무대 그 작품을 보면 무대에서 뒤에 보름달이 떠있고 진짜 실제 무대에서 공연장에서 공연장에 물을 채워요 그리고 무용수들이 막 물을 뿌려 춤을 추면서 스테이지 위에서 물을 막 뿌려요 뿌리면서 춤을 추거든요. 처음에 그 무대의 존재를 듣기만 했을 때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무대 위에서 어떻게 물을 뿌리고 그래 사고 날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더라고요. 굉장히 파격적. 그래서 혹시 그 무대를 보고 영감을 받았을까? 어 이런 생각을 또한번내 피셜로 해봤습니다. 비주얼 이상 모든게 다물 위에서 보는 백조의 모습인데 춤 난이도는 물 밑의 수완 빡세 빡세 정말 연습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는 이 무대 하나를 보면 좀 그냥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매번 매번 나올 때마다 성장해 성장 땀섭 이번 영상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진화의 지향 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